데드윙 아 지금은 고작 6턴 상대는 이 데드윙을 잡을방법이 없지 지금은 고작 7 턴. 내가 그랬잖아. 이 불안정한 지나가 어떤 때는 대나급, 이세라 최소 이세라급이라고 그랬잖아. 말도 안 되니까 돼요, 이 불안정한 지나. 풍으로 나오니까 필드 정력이 되게 편하다. 저거는 진짜 어우러지네. 아. 그시다 그렇지. 그렇 r o c r 한 t o 그리고, 탱신까지. 근데 애초에 네트은제네 그렇지, 네트지 그렇지, 그렇지. 트가 그렇지, 그렇지. 괜찮네 이게 저저저저저저 지금 달려볼게요 해둘께요 선빵 필승이라고 선빵 필승이라고 해주세요 아 지금 안 떨어요. 저 지금 긴장 안 해요. 안쫄어요 하나도 안쫄어요한 개도 안쫄어요 허리는 근데 전투대장에 그밥두 개를 다, 다 태워요? 아니 이런게 어딨다이요 변수 창출이에요 진짜씩 할게, 여러 저랑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진짜로. 맞을걸요? 몸에 타투 엄청 많던데, 이거. 더! 이 있습니다. 2위 승.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냐? 이 덱? 이게 진짜 기분 나쁘잖아. 진화솔사 같은데? 이거 진짜 기분 나쁘 이거 동전하고 외름텀정 맞잖아? 그러면 그냥 게임하기 싫어지. 아! 아 너무 행복해. 아 너무 행복해. 아, 미치겠다. 한번 더. 이트다! 아니 갑자기 맵이 어두워졌는데? 현실 반영이라고? 아니, 근데 이번엔 그래도 싸게 잘 뺐네 설마 이번에도 노을? 노 스타트?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 했기 때문에 네, 아니 뭐 내가 잘못했나? 이걸 일단 봐요. 맞으면 안 되니까요. 이거 좋네요. 빨리 결정이야. 미안해요. 놀랬죠